네, 논키뮤직 작편곡 강의 8강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C키의 기본 다이어토닉 코드 7개를 배우고요. 그 코드를 중심으로 어, C키 곡의 코드를 한번 멜로디에 붙여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어, C키 곡이 어떻게 코드가 붙어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멜로디에 코드를 붙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많았죠 네, 코드에 있는 음과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먼저 트라이어드 코드에 대해서 일단 더 알아보고 나서 또 계속 다음 강의에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자 트라이어드 코드라는 말은 세음, 이말 자체가 세음이 하나로 결합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삼성부 화음, 성부가 세 개, 음이 세 개인 코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삼화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3화음 하면 은 여기 나중에 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이어토닉 코드의 주요 3화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화성, 4도 화성, 5도 화성 7개 코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코드를 주요 3화음 3코드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렇게 여기서도 3화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화음은 음이, 구성음이 세개다 그래서 삼성부화음이란 뜻입니다. 자, 트라이어드는 1도, 3도, 5도 세개의 음으로 구성된 코드다. 네. 어, 코드의 가장 뼈대죠. 1도, 3도, 5도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트라이어드가 안 됩니다. 예. 자. 2번, 여기 제가 공식적인 그랬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아니면은 음악 이론적으로 클래식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어, 어떤 일반화된 화성학에서는 트라이어드는 위 악보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네 종류가 생깁니다. 자, 먼저 메이저. 장조 이런 뜻이죠. 장음계 코드란 것입니다. 바로 3도가 장3도기 때문에 나온 명칭이에요. 그래서 어, 메이저 코드는 1, 3, 5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 트라이어드, 트라이어드 중에서 마이너는 3도가 플랫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도와 플랫 3도와 그러니까 단 3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라이어드, 오그멘티드. 이거는 증가했다 이런 뜻인데 왜 증가했냐? 1도, 3도까지는 똑같은데 5도음이 반음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갔죠? 이것을 어그멘티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미니시드, 그러니까 트라이어드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된 디미니시드는 바로 3도가 단 3도 플랫되고 5도가 감 5도 플랫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플랫이 두개 붙었죠. 클래식에서 원래 화성학에서 얘기하는 트라이어드, 그러니까 삼성부화음은 이렇게 4 개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다이어토닉 코드의 주요 사마음 3코드, 1, 그러니까 1도 화성, 4도 화성, 5도 화성을 일컫는 말과 혼동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구성음이 3개짜리 코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성음이 3개짜리 코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3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메이저 플랫 5 또는 플랫핍스라고 하는데, 자 도미까지는 1, 1도 3도까지는 메이저인데, 끝에 5도만 플랫이 됐어요. 그래서 메이저 코드인데 플랫 5가 됐다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표기는 C, 괄호, 플랫5, 이렇게 씁니다. 괄호를 하는 이유는 이 플랫이 C에 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O에 붙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괄호로 구분한 것입니다. 예, 괄가 있다고 해서, 코드에 괄호가 있다고 해서 생략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 근 음과, 어, 분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 s u s p e 4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네. 이것은 음이 역시 3개예요 1도, 4도, 3도가 없고, 그 다음에 5도. 그래서 원래 트라이어드는 1도, 3도, 5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Csus4 코드는 3도 대신에 4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4도가.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클래식에서 말하는 화성학, 정통 화성학에서 말하는 트라이어드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어, 그냥 삼성부기 때문에 실용음악에서는 어, 재즈나 어, 실용음악에서는 그냥 이것도 트라이어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가장 많이 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코드가 서스투라는 코드인데 서스펜디드 투라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 s 서스퍼와 어, 공통적인 것은 3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3도가 없고 대신에 2도가 들어갔다. 네. 3도 대신에 2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1도, 2도, 5도 이렇게 되죠. 네. 음. 그래서 이세 가지 코드도 그냥 트라이어드의 실험음악적으로는 어, 음이 어쨌거나 세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트라이 코드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라이어드 코드는 어, 뭐 장점은 간단하죠. 일단 어, 연주하기가 쉽습니다. 기타로도, 건반으로도. 어, 연주하기가 쉽습니다. 구성음이 세개밖에안 되기 때문에, 어, 연주하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음인 1도, 3도, 5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스 s 4랑 2는 좀 예외지만요, 화성적인 색깔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토닉인지 서브도미넌트인지 헷갈리는 수, 그 코드가 있거든요 사운드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렇게 중간 느낌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어드는 토닉이면 토닉 서브도미넌트면 서브도미넌트 확실합니다 색깔이 그래서 어, 아주 그좀 간단하고 어, 코드 진행이 음, 확실하고 멜로디 라인이 좀 선명하게 할 때는 이렇게 트라이어드 코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이 있죠 어,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코드를 좀 붙이는 연습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구성음이 적기 때문에 음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멜로디를 다양하게 쓰기가 없, 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C코드를 쓸때 멜로디를 도미솔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음, 예를 들어서 라나 레를 더 많이 쓰고 싶어도 약간 불협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좀 다소 이 트라이어드 코드는 사운드 성격이 좀 투박하고 좀 심플하기 때문에 다양한 느낌, 섬세하고 좀 더, 더 미묘한 느낌의 화성감을 어, 들려주질 못합니다. 그, 냥 기본 옵션이죠. 더 다양한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나오는 세븐스 코드를 쓰는 것입니다. 세븐스 코드라는 것은, 4도 코드. 그러니까, 4화음이라고 말하는데요. 4화음의 대표적인 코드인데, 구성음이 네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구성 음이 네 개가 되니까 멜로디도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게 되죠. 한 음을. 네. 대신에 연주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연주가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부로만 이루어진 이 트라이어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사도 화성 그 중에서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